2. 이 티제는 맘에 안 들고 상대만 맘에 들었을 때저 똑딱이 로봇 너무 매력 있어 갖고 싶다 응,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안 어울리는 조합이야 2. 도저히 연락할 몸과 정신 상태가 아닐 때 불금인데 야근한 거 싫어하냐? 이번 주말엔 겨울잠 모드다 3. 헤어지고 싶은데 이별 멘트를 못 날리겠을 때 더 이상 너를 봐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아. 하지만 내 앞에서 아무 얘기를 할 수가 없어. 이런 말하기 미안하니까. 고등의이치제는 잠수. 회피와 같은 현실 도피를 잘하지 않습니다. 대내외적으로 힘들 때도 최대한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합니다. 하지만 이 티제도 도저히 견디기 힘든 상황이 생기면 예고 없이 외부 연락을 끊고 무기한 휴식을 취할 때도 있습니다. 만약 잠수를 자주 타는 이티제를 만나고 있다면 예고 잠수를 할수 있게끔 긴러닝을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. 만약 잠수를 타더라도 잠수를 타는 이유, 복귀 일정 등을 간단히 알려주고 가는 게 최소한의 매너라고 김러닝하면 됩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